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왕입니다 술을 마시고 청장년 급사중후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113342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6년 4월 5일 저녁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2016년 4월 6일 오전 7시 40분경 청주시 청원구 이건물 202호에서 D에 의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외상은 없었습니다. 쟁점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갑 4, 5, 7호 중에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전날 술을 마셨다고 하나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만취한 상태가 아닌 사실 동거한 뒤는 망인이 사망일 전에 토요일에 개인방에서 게임을 해서인지 커피를 마셔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부척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국과수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망인의 사인을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내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청장년 급사 중후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질병이나 치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